네, 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입니다 오늘은 같이 아침 먹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차마 주말 아침에 제 모습은 카메라에 못 담겠어서 이렇게 음식만 찍었습니다 오늘은 어, typical German breakfast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침이 더 메뉴가 많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네, 이렇게 빵과 각종 햄, 치즈, 비텔라잼 등등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빵을 이렇게 칼로 자를 때 되게 어려웠어요 생각처럼 잘안 잘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방법을 터득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찢은 듯이 잘리긴 하네요 원래 저는 평소에 마가린이나 버터를 안 발라먹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으니까 한 단계 더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르자마자 아무거나 올려서 먹거든요 저는 파프리카 햄이랑 치즈를 올릴 거예요 처음에 이 햄버거 자연스럽게 매운 고추인가 했는데 파프리카더라고요 독일에서 빨간건 대부분 파프리카였어요 참그 매운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<웃음> 일어나서 이런 뷰를 보면서 라디오 틀고 아침 먹으면 진짜 세상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이 아야베샤 개인적으로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란 삶으면 뜨거운 거 손으로 이렇게 까잖아요 근데 이건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파 먹으면 되니까 진짜 편리해요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 먹습니다 이번엔 딸기잼을 발라서 먹어볼 건데요 진짜 심플하지만 맛있는 조합 같아요 개인적으로 독일의 레베 슈퍼마켓 깔끔해서 되게 좋아합니다. 자 이렇게 아침식사가 끝났어요. 더 많은 컨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쭈스